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혹은 역류성 위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위산역류 라고 도 하기도 하는데 어, 이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이런거는 그 발병원인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의외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뭐 약을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병은 실제적으로 약이나 음식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여러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병은 의외로 그 쉽게 아무래도 기간은 약간 걸릴 수도 있지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하튼 치료할 수 있거든요. 치료할 수 있고. 근데 그 전체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긴 참 어려워요. 참 어렵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제가 과연 누군가라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유튜브상에서 대사증후군 혹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의 치료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역류성 식도의 위염 소화불량뭐 자전 체기 하여튼 뭐방기정상 설사 비염비 이게 다 한통속이에요. 한통속.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전부 다 한통속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병을 제가 치료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의외로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있는 적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약간 특화된 어떤 그런 동영상을 한번 올려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영 역류성 식도염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어~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드리든 제가 설명을 잘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또 여러분들이 제일. 제가 하는 말에 얼마나 믿음을 주실지 그것도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어, 여러분한테 최대한 방향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제가 따라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나타나고,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생각, 상상보다는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요.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 그러니까 뭐 물론 여러분이 정상에 따라서 아 얼마나 오랫동안 이병에 시달려 왔는가 이 정상을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완치 기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뭐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아주 심하신 분들은 1년 가까이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약을 먹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방 효과가 나타난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좀 있어요. 알아야 될게 약간의 이해와 그리고 제가 하라는 동작들, 동작들을 잘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 하여튼 제가 어떤 시간 제약을 두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막 동영상을 한게막 10분 넘게 이렇게 보면 막 지겹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어떡하든 여러분들 이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좀안 지겨울 수 있도록 아 제가 배려를 조금 해드리면서 그렇게 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잘 들어주세요 예, 잘 들어주시고 그 일단은 아 여러분 몸에 몇 가지 변형이 일어났어요 변형 신체의 변형이 일어났는데 가장 크게 변형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창자의 어떤 변형이 일어났어요 아 믿기 어렵죠. 이죠 근데 분명히 변형이 일어났어요. 어떤 변형이 있 나면 여러분 오른쪽 창자가 조금 커졌어요. 오른쪽 창자가 조금 커졌고 왼쪽 창자가 약간 수축이 되었어요. 찌그러졌어요. 자 여기 이게 가장 큰 변형이에요. 두 번째 변형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폐가 여러분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쇄성 폐. 여러분 폐가 약간 확장이 돼서 약간 커졌어요. 자, 약간 커졌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의 병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좌우비대칭, 신체의 좌우비대칭이 생겼습니다. 발생됐고 또 여러분한테 상하비대칭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병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하게 이 병을 완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한 가지 알아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스입니다 가스 자, 트림할 때 나오는 가스 방귀할때 나오는 가스 목에 자꾸 들러붙는 가스 코에 자꾸 들러붙어서 코를 비염을 발생시키는 가스 식도염을 일으키는 가스 후두염을 일으키는 가스 또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가스 가스를 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오른쪽 창자에 오른쪽 창자가 커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커졌냐면 가스 때문에 커져 버렸어요. 왼쪽 창자가 작아졌다고 랬잖아요 찌그러졌다고 랬잖아요 수축됐다고 했는데왜 찌그러졌냐면 왼쪽 창자에 있어야 될 가스가 오른쪽으로 자꾸 넘어가 버리면서 여러분 지금 창자 운동 그러니까 식도 10도, 식도부터 시작하는 위장 이쪽 부분의 운동 상태에 문제를 이렇게 보린 거예요. 지금 이전에 무슨 얘기 하고 있나 좀 궁금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절대로 의심하고 포기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 치료는 진짜 어려워져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가스의 실체를 인정하시죠? 뭐 실질적으로 시중에 보면 약국에 보면 뭐 가스 활명수다, 뭐 가스 억제제다 이런 약품도 팔아요. 그죠? 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위산을 만나면서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소화 과정에서 상당량의 가스가 발생이 돼요. 가스가 없으면 내 창자 속에 가스가 없으면 여러분은 갑작스럽게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이 가스라는 거는 필요한 존재예요. 필요한 우리 아, 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 근데 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는 일종의 어떤 영양 공급원이라, 이 생각해도 됩니다. 또 완전히 음식이 분해되면서, 가스 형태로 분해되면서 창자에 흡수되고, 그 익력가스라는 게 있어요. 흡수되고 불필요한 가스. 내 몸이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거부하는 가스가, 방귀 기 형태다, 트림 형태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데, 안 빠져나오면, 복통이 일어난 거죠 그죠 더부룩 하고 막 이런 복통이 일어납니다 근데익력가스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어요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때나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뭐 1시간쯤 지나고 나서 뭐 트림을 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냄새가 나는 거는 뭔가 면 가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창자가 건강한 상태로 있고, 폐가 건강한 상태로 있는 사람은 가스가 좀 강하게 나와요. 강하게. 그러면서 강하게 쭉쭉 빠져나오면서 목이나 코에 들러붙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가, 이제 창자 형태의 변형이 일어난 사람들은 가스가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코에서 맹글 맹글 돌면서 잘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가스가 약간 유독성이 있어요. 유독성이 있어서 왜 창자 속에서 위산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약간 유독성이 있어요. 유독성이 있어서 이제 목에 들러붙으면 기관지염이다. 이렇게 발생이 돼요. 가래도. 그러니까 가스가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내 분비물이 발생이 되면서 가래 형태로 혹은 콧물 형태로 발생시키면서 이걸 자꾸 중화시켜서 녹여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들러붙으면 염증으로 진행이 돼요. 또 혹은 이 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조금씩 폐로 흘러들어가 버리면 감기 증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다, 위염이다, 위산염이다, 소화불량이다, 뭐 명치통증이다, 하복부팽만감이다 가스실금이다. 이런 증상을 소화하는 어떤 소화기능의 대사적 후분이라고 하는데 소화기능에 관련된 모든 병을 가지신 분들은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없습니다 식도에 있는 가스를 한꺼번에 뽑아내는 동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가스가 실질적으로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트림을 막 막그 뭐 괴물 소리를 내면서 동굴에서 뭐 사자 부러진 듯 끄륵 <끄러> 하면서 트림을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그 원리와 동일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후두덮개 뒤에 보면 그 식도협착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인데 가스가 호흡을 할 때마다 여기 조금씩 벌어지면서 코로 이렇게 비강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그된 시스템인데 제가 인위적으로 여기 입속 구강 안쪽 인두의 압력을 걸어서 그 식도 협착증을 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식도에 있던 가스가 쫙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자 이게 제가 바람을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불면 이 바람 부는 소리는 이거고 이게 지금 가스를 내뿜는 소리예요. 트림을 트림을 여러분 트림 해본 적 있죠, 그죠? 그니까, 가스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저도 왜 내가 이런 기술을 갖게 됐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아, 그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아, 음, 음식을 먹고 위장을 통과해서 12지장, 공장, 회장, 맹장으로, 대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스가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이 가스는 흡수도 되지만은 불필요한 것은 배출이 돼야 되는구나.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 그 하여튼 제가 너무 길게 되면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끊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동영상이 몇개 진행되지 마세몇개 진행되고 난 다음에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다른 방향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제가 하라는 동작들 하라는 생활 습관들을 꼭해 보세요 꼭해 보시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여러분의 몸에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 긍정적인 변화들, 좋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이제 계속 한번 가봅시다. 그죠? 응.